동현 씨가 지범이랑 그 다음에 보민 씨랑 네. 수족관에 다녀온 이야기. 보민이랑 동현이가 이제 같이 수족관에 가자. 네. 보민이가 한한시간반 정도 설득을 했대요. 아 귀찮다, 네. 가기 싫다. 네. 보민이가 그때 저한테 전화가 온거야요한 네. 2년 만에 왔거든요. 카톡으로 <웃음> <웃음> 온게 네. 2년 만이었어요. 우와! 갑자기 놀러 온대요. 네. 아, 너무 갑자기 긴장되는 거예요. 뭔가 좀 있을 음, 수 없는 갑자기. 일이라서. <웃음> 형, 같이 수족관 갈래요? 이러다가 어. 어,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옆에서 어? 나, 나, 나도 갈게. 이그렇그 그래, 그래 시작을 하서 가게 됐어. 왜 우리 주범 씨 어. 간다고 하니까 어 나도 갈래 이렇게 결정하 아,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머가 계속 얘기했어요. 사실은 반박을 얘기했는데 한국에서도 수족관에 가 보지 않았는데. 그래 네. 다른 시간에 보내고 싶은데 근데 수족관에 가긴 했냐. 아, 빨리 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새로운 거좀 보자. 그래 아, 해 가지고 이제 계속 활동 아, 하다가 지원이도 아, 어. 간다고 하니까 그때 네. 네. 같이 하다 같이 갔는데 음. 가고 나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아, 맥인데 어. 맥이가 신기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웃음> 성윤이 형한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말을 줘요. 들어가서. 아, 뭐라고? 방송에서 얘기해라. 뭐, 뭐, 뭐, 뭐,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방송에서 얘기해라. 뭐, 뭐, 뭐, 뭔데? 뭔데? 뭔데요? 뭔데. 뭔데. 뭔데? 니 얼라야 이러는 거예요니 <웃음> 얼라야? 얼라야? 얼라야? <웃음> <웃음> <웃음> 저는 그게 뭔지 몰라서. 니 얼라야. 그래서 뭔 뜻이야? 그까너 애냐고. 니 얼라야.